패러럴즈 데스크탑 18위 새로운 기능을 확인해 보세요. 최신 마코스 및 애플 컴퓨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네이티브에 가까운 성능으로 수천 개의 윈도우즈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세요. 그리고 이제 맥에서의 경험을 한 차원 높여 보세요. 패러럴즈 데스크탑 18위 역량을 지금 활용해 보세요. 자세한 내용은 parallels.com.desktop을 방문하세요.